네 안녕하십니까 프루토스 콩콩 입니다. 오늘 3월 11일 주요 암호화폐 이벤트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번 주목 금에 제가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그동안 이 영상을 촬영을 못했는데 오늘 좀 밀렸던 그런 소식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번에 요청을 주셨던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피보나치 툴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강의 쪽 마지막 부분에 피보나치 툴 활용하는 방법 한번 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뷰라는 어, 사이트에서 활용하는 드로잉 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어,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트레이딩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사이트 참고하셔가지고 어, 피보나치 툴 활용하는 법 어, 배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3월 11일. 어, 주요 암화폐 이벤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 일정을 앞둔 코인이 한 8개 정도 있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는 한총 100위 건데,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들어보셨을 만한 코인들 위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어, 트론 소지자들에게 비트토렌트가 에어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어, 트론이랑 비트토렌트, BTT는 원래 이제 어, 그, 그 트론 재단에서 둘다 관리하는 그런 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이번이 지난 시, 2월 11일 이후에 어, 에어드랍 이후에 두 번째 진행되는 에어드랍인데요. 그래서 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론입니다. 트론, 트론 차트고요. 원화 차트입니다. 비스원너 차트고 현재까지는. 어, 지난 1월 9일날 형성해, 형성했던 중단기 고점을 어, 기록한 뒤에 계속해서 하락파동을 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 계속해서 조금씩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도 같이 낮추는 그러한 어, 채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널. 채널이라고 채널 하면 은 이렇게 어, 갇혀있는 상, 상한선과 하한선 어, 일정한 방향을 어, 그려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론은 약 23원에서 24원에서 23원에서 24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에서 상당히 강한 지지를 주고 반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조금 더 밑에서 20, 어, 23원 초반 어, 23원 초반 어, 가격대에서 반등을 준 뒤에 지금은 어, 조금씩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어,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자릿수를 어, 수정을 하고 약 23, 22.23원까지 어, 갔다 왔네요. 23원까지 갔다 오고. 제가 예상했던 지지 반등 구간은 23.6원 정도였으니까, 한 0.6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했던 근거들이 상당히 좀 많이 겹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 요 이전 반등 구간이, 여기도 겹치고, 이렇게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밑에서 또한번 다시 어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에어드랍 이후에 어 오른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 20, 23원에서 반등을 줬던, 반등을 줬던 이 지점에서 어 다시 한번 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어이 채널을, 이 하락 채널을 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반등의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에어드랍 이후에, 그러니까 홀더들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던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 에어드랍이 끝난 이후에 이제 덤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매수자들이, 매수 자리가 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어, 방금. 어, 그 가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대략적으로 어, 22원. 22원에서 22원에서 21원 정도 어, 그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에서 어, 상당히 강한 반등을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 지점들이 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어, 트론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잡는 그러한 전략이 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 상당히 좀 쉬운 그러한 전략으로 어, 보여집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어, 에어드랍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어 조금의 향방이 갈릴 것 같네요 변동성이 아마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은어 기존의 상방 또는 하방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는데 어 거의 이 정도 크기의 음봉 또는 양봉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크다고 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인 볼린즈 밴드를 놓고 보더라도 에어드랍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은 조금은 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단 선과 하단 선이 상당히 어, 많이 오므라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상단 선과 하단 선이 많이 오므라든 만큼 다시 어, 큰 변동성을 가지고 방향을 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시 한번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 지금 바로 뭐 어떻게 포지션을 잡거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트 토렌트도 한번 볼게요 비트 토렌트는 어, 볼수 있는 차트가 어, 그나마 뭐, 비트 마켓 차트가 조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 마켓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전에 가격에 영향을 줬던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영향을 받아서 뛰어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 그렇죠? 이런 지점들에서 계속해서 반응을 주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캔들로 보면은 호가 갭이 워낙 작기 때문에 파동으로서 구분을 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 라인 차트로 보더라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결국은 결국은 24 토시, 24 토시에서는 24 토시에서는 강한 저항을 뚫고 올랐기 때문에 이후에 24 토시 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어, 강한 지지선을 형성한 뒤에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네. 뭐 차트가 워낙 짧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효과도 낮은 그러한 차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파동상으로 캔들을 보기에는 조금은 어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결국에는 아래로 아래로 향하는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수렴 채널을 상향 돌파했다.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론 트론 홀더들에게 비트토렌트가 에어드랍이 된다. 에어드랍이 되면 어, 아무래도 에어드랍 받은 물량은 에어드 받은 물량은 계속해서 홀드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어, 타겟을 타겟을 타겟을 좀 명확하게 잡은 다음에 이 실현을 어, 조금 해주는 것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 매물대지점인 23사토시에서 다시 한번 어, 저항을 받긴 받았네요. 이 타겟은 만약에 23사토시가 뚫린다 위로 뚫린다라고 하면 25사토시를 어, 강한 타겟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 23에서 25사토시 부근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한 자리로 어,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전략 매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70%의 물량은 이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비트트렌트까지 봤습니다 비트트렌트그 다음 소식입니다 아크 코어 2.2 버전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네요 아크 총약 69위 종목인 아크가 3월 11일 아크 블록체인 코어 2.2 버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어 체인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어차트상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체인 업데이트가 코어 2.2 어,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는 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해당 업데이트, 소, 업데이트 소식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별 코인의 어떤 자세한 기능이나 이런 측면들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약 80% 80% 85% 가까운 상승을 보인 다음에 매도가 강하게 나왔네요 매도가 강하게 나와서 어, 최고점 기준 약 37% 어, 37% 에 해당되는 그런 지점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내려왔는데 어, 지금 지지를 받고 양봉을 형성한 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 곳으로 보여요 중요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아까 말씀드렸던 어, 소프트웨어 코어 2.2 업데이트가 후제로 작용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가격인 약 1414토시 에서 지지를 받고 어,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를 해볼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입니다 자 이전에 타겟 이전에, 이전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어, 시전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참 어, 애매하네요. 참 애매. 어, 딱 걸리는 구간이긴 한데 너무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 조금 고민이 많네요.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어,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조금씩 두드리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바닥을 긁, 긁고 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1414토시에서 지지를 형성했다 그리고 어, 이후에 반등을 들어볼수 있는 자리다 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차트입니다 그런 차트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라고 하면 은뭐 타겟은 이렇게 타겟은 이렇게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1952 2386뭐큰관점의 네. 타겟을 어, 잡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큰 관점의 타겟은 비트 마켓이기 때문에 어, 큰 관점의 타겟을 잡기에는 조금은 어,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그 위에 타겟이라고 하면은 뭐2663 사토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크 아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바닥을 다졌네요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일어난 모습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일어난 모습이고요자 일본 구름대를 한번 볼까 일본 구름대는 어, 이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일본 구름대 위로 돌파했는데 지금은 일본 구름대 자체가 워낙 얇아져 있는 부근이긴 한데 자, 구름대를 돌파한 뒤에 지금 처음으로 구름대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마찬가지로 가격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떼랑도 대 놓고 봐도 지금 1414토시에서는 상당히 반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자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크 아크 이렇게 봤습니다 1414토시 1414토시 주목해 줘야겠죠 자그 다음은 신디케이터 신디케이터 라는 코인 인데요 그 이후 이하로 나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베로스 뭐 칼리스토 iot 체인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차인 그 코인들은 너무 좀 짜잘한 코인들 이어가지고요어 트레이딩 교에 조회가 안되는 코인들이네요 그래서 굳이 얘네를 보려면 별도의 거래소 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할 가치는 별로 없는 코인들 같아서요 일단은 메인 어, 메인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인, 어, 신디케이터, 신디케이터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디케이터. 자, 신디케이터 차트고요 신디케이터, 요즘 이러한, 이러한 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고 가파른 하락장을 끝내고 나서, 어, 바닥을 서서 이렇게 서서히 긁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 요즘 차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본격적으로 좀, 하락장을 마무리하고, 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어, 상승의 전조를 마,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모습으로 볼수 있는 모양들이 차트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디케이터는 시니케이터는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가격. 246, 246 타토시에서 상당히 강한 지지를 형성을 했다. 그 이후에 이러한 트렌드가, 트렌드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트렌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네요. 트렌드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를 라인 차트로 조금 보면은, 라인 차트로 보면, 이렇게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저항이 계속해서, 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러한 어, 매물대들, 이러한 매물대들, 이러한 어, 가격 가격 프레스 액션이 많이 일어났던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채널식의 움직임도 한번 어, 채널식의 움직임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홍콩 미덥, 믿업, 홍콩 미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홍콩 미덥, 어, 그렇게 큰, 큰, 후재는 아닐, 아닐 거예요, 아마. 어, 그죠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덥 자체가 이제, 미덥 자체가 후재로 반영되어서 차트에, 어,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대에는, 어, 조금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덥자 체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373 사토시는 어, 돌파를 해줘야 된다.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어, 이어나갈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강한 저항이었던 요373 사토시 그리고 어, 바로 밑에 있는 356 사토시가 어, 이전에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다면,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강한 지지로, 강한 지지로 돌아서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 요런 구간들. 어, 그래서, 믿업, 어, 믿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좋은 요소로 작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374 사토시를 뚫고, 374 사토시를 뚫고, 어, 다시 이러한 상승, 그, 상승 채널에 상단까지는 도달할수 있는 그러한, 어, 가능성을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항이 상당히 강하긴 합니다, 지금. 아래로 다시 갔다가 가는 경우도, 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쵸.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갔다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오늘 이렇게 총네 어, 과목 총네 과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웃음> 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피보나치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피보나치 툴을 활용하기 에 앞서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어,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분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피보나치 비율의 활용 방법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되돌림 비율. 저,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장 비율. 그 다음, 확장 비율. 확장 비율. 확장 비율. 그 다음, 프로젝션 비율. 자,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션. 자, 기로만 들으면 돼요. 기로만 들으면 돼요. 프로젝션 비율. 이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부분은, 뭐, 부분은 되돌림 비율이 있고요. 되돌림 비율. 그리고 연장 확정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많이 좀 혼용을 해서 쓰는, 혼용을 해서 쓰는 단어들이고, 프로젝션은, 프로젝션은 뭐지? 프로젝션?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피부나치 비율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툴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파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동이. A, A, B, C, D, A, B, C, D 패턴, 우리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A, B, C, D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A, 에서 B, C, D 까지 가는 이러한 상승, 조정, 상승, 어, M파라고 하는, 일리목에서는 일목에서, M파라고 하는 그한 파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에서 B 까지의 파동이 그려진 뒤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조정파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예상을 해서 반등자리를 잡고 싶어요. 그때 쓰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되돌림 비율이죠, 되돌림. 어, 그죠? 여기에서, 그, 음. 그, 고가를 기록하고, 이제, 시가에서부터, 시작, 파동의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비율을, 이제 되돌림 비율에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로 보고 이 구간을 이제 0으로 보면은 이후에 이 내려오는 조정 파동에 대해서, 조정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비율에 해당되는 지점에서는 아 반등을 줄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돌림 비율의 활용법이죠. 그래서 382618 이렇게 두 가지 비율만은 지금 은 일단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비율 두 개만 넣어놨어요. 뭐 2, 뭐236 비율도 있고 뭐786808 많죠. 707도 있고. 근데 지금은 좀 지저분해지니까. 가장 중요한 비율들만 조금은 넣어놨습니다. 보기 쉽게 그래서 대돌림 비율 같은 경우는 382 618 이렇게 382 지점에서 반등을 준다 라고 하면은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618까지 가서 대돌림 비율 주고 반등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돌림 지점을 반등 반등 지점을 찾기 위해서 대돌림 비율을 활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이후에 실제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어, 뛰어오르고 나서 ABCD 패턴 같은 경우는 되돌림 비율과 BC의 어떤 비율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연장이에요? 확장이에요? 연장 연장이, 연장일까요? 확장일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뭐 차트 본다고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는 연장 비율이 맞습니다 연장 비율이에요 연장 비율 연장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BC에서의 대돌림비율, 대돌림비율이 기준입니다. 대돌림. 저 요,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요거. 0으로 보고 1로 봤어요. 0으로 보고 1로 보고 이제 대돌림비율을 봤어요. 382, 618. 그러면 여기까지는 382, 618 그리고 어, 1이겠네요. 1. 대돌림비율 1. 원본, 그 원지점까지 왔어요. 1. 근데 여기에서 이 대돌림비율이 이만큼 추가적으로 가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 연장 비율에 대한 피부나치 비율, 1.27, 뭐, 1.13, 1.618, 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되돌림 비율, 되돌림 비율은, 적어도, 1, 0. 이1 위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조정이. 하지만, 1보다, 어, 더 밑에서, 또는 1보다 더 위에서 이대돌림이 연장됐을 경우, 파동이 연장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1 그리고 0. 여기에서 비롯된 피보나치 비율들. 피보나치 비율들이 요 밖으로 연장이 되는 그러한 그 비율을 하교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패턴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확장 비율은 뭐냐? 확장 비율. 자, 되돌림 비율, 연장 비율 다 어쨌든 되돌림 비율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확장 비율은 조금은 다릅니다. 확장 비율은 일단은 하나의 파동에서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 파동, C에서, D까지의 만들어진, C에서 D까지 만들어진, CS, D까지 만들어진 요 하나의 상승 파동, 상승 파동에서 요 어, 되돌림 비율 이런 거 개념이 없죠. 하나의 상승 파동에서 되돌림 비율이 어디 있죠? 그렇죠? 그 여기에서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이 하나의 상승 파동이 이만큼을 1로 보고 추가적으로 이 파동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 어,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어, 대, 대체적,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확장이 될수 있겠느냐, 이거를 보는 게 확장 비율입니다, 확장 비율. 그래서 확장 비율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의 파동, 하나의 파동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이후에 여기에서의 이 하나의 파동 안에서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이니까, 이 안에서는 확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되돌림 비율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1.27, 1. 몇, 1. 몇 이렇게 하는 비바한지 확장 비율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연장 비율과 확정 비율이 어,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이게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그쵸? 기준이 다른 거고, 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쵸? 어, 자, 여기에서 연장 비율, 연장 비율은 시작점이 이 비지점, 그리고 끝지점이 C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로 형성된 이 파동에 대한, 요 파동에 대한 비율이 이, 이 파동에서 해당되는 비율에 어디까지 미치겠느냐. 어, 이차입니다2 차이고, 자, 확장 비율은 그냥 이 파동 하나, 파동 하나를 1로 보고 여기에서 1.272배, 1.131배, 1.13배, 그리고 1.618배 이렇게 하나의 파동에서 얼마큼 확장되어 나갔느냐 요거가, 기, 요거가 기준인 거예요, 요거가. 확장 비율, 연장 비율이 같은 값으로 나올 때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어, 되돌림 비율이 딱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 파동이 더블 탑 같이 이렇게, A, B, C, A, B, C, D,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연장 비율, 확장 비율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 대한, 이후의 연장 비율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장 비율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요, 이러한 파동들이 똑같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같은 값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비율과 확장비율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되돌림이 연장된다. 아니면은 하나의 파동이 얼만큼 확장되는가 어, 이거의 차이가 연장비율과 확장비율의 차이고요. 어, 피보나치 이제 드로잉 툴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그에 앞서서 하나 아까 우리 네 가지 개념 배웠잖아요. 어. 거기에서 하나, 나머지 하나, 프로젝션 비율이 있었습니다. 프로젝션 비율. 자, 지금까지는 프로젝션 비율을 배우기 전에 대 되돌림, 연장, 확장 비율을 배우, 배울 때는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파동들에서 뭐 비율들을 이렇게 각각 구했었어요. 근데 프로젝션 비율은 어, 파동이 한번 끊깁니다. 파동이 한번끊겨 파동이 한번끊겨 여기에서의 어, 그 AB에 대한 파동, 그리고 어, BC에 대한 파동이 있고 여기에서의 C, D에 대한 파동이 있잖아요. 음. 자 프로젝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투영, 반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A, B에서 나온 요 파동 있잖아요. A, B 파동, A, B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들 얘를 C에서 다시 투영시켜 보는 겁니다. C에서 어. 그래서 어, A, B에 대한 이 상승 파동만큼의 피보나치 비율을 c 에서 다시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요만큼을요만큼을 그래서 어, 그 비율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d 가 d 파동이 어, 어디까지 갈수 있겠구나라고 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활용법이 이제 프로젝션 비율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파동이 하나 그려지고 이후에 그려질 파동을 뭐 이러한 d 지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자 a b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b. 대략적으로 어, 대략적으로 한 연장 비율이라고 하죠, 연장 비율 여기에서 연장 비율 <웃음> 한 여기가 6.18이라고 해봅시다, 6.18, 6.18. 그러면은 여기가 실제로 연장 비율에서는 거의 같은 지점에 형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 연장, 그 연장 비율에서 거의 같은 지점에 형성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프로젝션 비율로 따져서 AB에 대한 그 피보나치 비율을 다시 C 지점에서 반영을 시켜보니까, 반영을 시켜보니까, D 지점이 어, 이 AB 프로젝션 비율의 618에 해당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 한번 여기에서의 피보나치 비율을 어, 새로 만들어진 파동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어, 연장을 투영을 시켜보는 거예요. 투영. 그래서 프로젝션 비율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비율.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실제로 트레이딩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좀 알아볼게요 자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확장인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린 그 확장 연장 비율이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영문 사이트가 자동 번역되면서 이제 그냥 이미적으로 붙은 해석이지, 어, 정식적인 그 기술 분석 용어의 해석은 아닙니다. 되돌림 비율을 쓸 때는 다, 다들 아시잖아요. 시작, 파동의 시작, 그리고 파동의 끝. 이렇게 지점을, 하,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실제로 파동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반등 지점을 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382선에서는 어, 지지를 형성하지 못했고, 이후에 지지가, 지지가 뚫렸으니까 이탈을 이탈 후에 리테스트, 어, 다시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이후에는 6.18까지 어,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생깁니다. 피보나치 비율을 활용하면.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6.18선에서 지지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되돌림 비율을 활용해서. 그렇죠? 되돌림 비율.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그러면은, 되돌림 비율까지 확인을 했어요. 되돌림 비율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걸 알고 싶어. 이제, A, B, A, B, C까지 알아봤어. A, B, C까지 알아봤으니까, D파동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한번 추측을 해보고 싶어요. 추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연장 비율, 연장 비율을 통해서, 연장 비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연장 비율이라고 이렇게 그어놨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이렇게 갈수 있을, 어, 새로운 상승파동에 대한 저항지점, 저항지점을 찾는 게이 파동, 이 연장비율을 넣는데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 618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 다음 반등, 다음 반등의 저항 구간은 382, 618, 1,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장비율 1, 1 2 7이 1.272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기까지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고 여기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제 어,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봤던 A, B, C, D 패턴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어,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되돌림 비율에서 저항을 받는 거고 이후에 1을 뚫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연장 비율 1.272에서 저항을 받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연장 비율은 어, 되돌림 되돌림에서 이 시작되는 지점 시작되는 지점일. 대돌림이 연장되어서 나오는 비율. 되돌림 연장 비율. 그쵸? 진행을 시켜볼게요. 실제 저까지 갔나? 갔나? 못 간다. 지금은 382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618선, 618선 결국 저항받고 다시 아래로 내려온 그러한 모습이네요. 결국 연장, 연장 비율 1.272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장 비율은 뭐냐 확장 비율 확장 비율 확장 비율은 솔직히 어, 이러한 파동 안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패턴 속에서 많이 쓰죠 패턴 속에서 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ABCD 패턴 그리고 이 하모닉 패턴 XABCD 패턴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우리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다들 들으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XABCD 패턴이 이제 C 파동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D 지점에서, D 지점에서 PRG가 실제로 형성이 되느냐. PRG가, PRG가, 어, 실제로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려고요. 근데, 우리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PRG를 형성하는 C에서 D 파동은 1에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에서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확장. 그래서 1.2, 1.272, 1.27, 그리고 1.618까지 확장이 될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똑같이 그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씁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어줘요. 그어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장, 아까 되돌림 비율이니까 파동의, 파동의 반대 방향으로 툴이 그,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382, 618요 순서대로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연장 또는 되돌림 비율이 아니고 확장 비율인 거예요. 확장 비율. 확장 비율은 이 단일 파동이 얼만큼 확장되느냐잖아 그렇죠? 단일 파동 이렇게 가고 있는 파동이 얼만큼 확장되느냐, 이만큼 가고 있는 파동이,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의 비율이 상관없고 얘가 여기로 가야 돼, 그렇죠? 예, 여기서 연장 비율이나 그 확장 비율이나 나오는 이 1을 넘어서 나오는 수치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의 이만큼의 그 확장된 요 비율 이요 값이 이 밑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피바나치를 더블클릭하고 리버스를 누릅니다. 리버스.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 파동 단일 파동에 대한 이 방향에 대한 어, 확장 비율이 이렇게 리버스를 하게 되면 은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이 하나의 파동 1에 대해서 1.272까지 확장될 수 있고 1.618까지도 확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어, 계산을 하는 겁니다. 피바나치 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통해서 총세 어, 가지 방법, 세 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대돌림, 통해서 되돌림 어, 비율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장 비율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 확장 비율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배운 겁니다. 확장 비율. 확장 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바닥 잡을 때, 바닥을 잡을 때, 연장 비율이랑 확장 비율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바닥 잡을 때,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이제 얘가 하락을 하고 있어. 하락을 하고 있어.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제 반등을 줄까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그,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쌍바닥 패턴. 쌍바닥 패턴은 같은 지점에서 이제 반등을 주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쌍바닥이 아니고 조금 확장된 비율의 쌍바닥이 많이 나와요. 어, 1.13, 1.13 또는 1.272에서 확장이 되는 쌍, 그, 연장 비율에서 나오는 쌍바닥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는 1.272에서 반응을 한번 줬어요. 그쵸 어, 지금 요 여기에서 어, 여기 쌍바닥 쌍바닥인 이 이전 반등 지점을 기준으로 요 파동만큼의 확장 비율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어, 지금은 예, 지금은 얘는 얘는 여기에서 되돌림 비율에 대한 연장 비율이에요, 그렇죠? 요요 요 파동에 대한 연장 비율이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애의 연장 비율이니까, 그렇죠? 근데 내, 내가 내가 굳이 연장 비율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어, 이전에 이전에 이제 목선 이 우리가 더블 바텀을 기대하고 어, 저항 저항 지점을 줬던 목선 그리고 내가 여기가 쌍바닥이니까 어, 이전점 반등 지점인 이 지점, 똑같은 지점, 요 파동만큼의 여기에서 어, 만약에 이 파동이 쌍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 어, 확장 비율을 통해서 구하고 싶다 이거 하면 은 여기에서 피보나치 툴을 반대로 그려주라고 했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근데 지금 아까 설정한 게 다르니까 반대로 나오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리버스를 누르는 거예요 리버스. 비율은 어차피 똑같겠죠. 요 파동만큼의 확장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에서 여기에서 요만큼의 연장 비율은 어차피 이 길이가 기, 기장 자체가 요 기장에서의 비율이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신에 시작점이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연장 비율, 확장 비율을 어,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젝션 비율을 활용하는 방법, 프로젝션 비율, 프로젝션 비율. 표션 비율은 추세 기반 표면화 측 확장이라는 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A, B, C 이렇게 그리잖아요. 파동 그릴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 조금 보기 좋게 선을 보기 좋게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선을 조정한 을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요 길이만큼의 요 길이만큼의 비율이라고 했죠? 요 길이만큼의 비율. 그래서 어, 요 길이만큼. 요기리만큼의 비율이 이 추세 이 추세의 기반을 통해서 어, 프로젝션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은 우리가 저 제가 지금 전에 알려드렸던 확장 비율이랑은 다른 개념, 확장 비율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그거는 프로젝션 비율을 활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어, 프로젝션 비율을 활용한 툴이다 이렇게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 필요 그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그리고 연장 확장 그리고 프로젝션 비율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이두 가지 툴을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좀 쓰시다 보면요 어, 기존에 안 보이던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자들이 매도 자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 그 동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그러한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어, 제가 알려드린 그런 비율들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전에 올려드린 피보나치 그 어떤 되돌림 비율 활용하는 법, 그리고 그하모닉 패턴 테스터 같이 활용하시면 어, 금방 실력이 느실 거라고 어, 확신합니다. 자신있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오늘 한 40분 동안 했네요. 음, 이벤트 분석하는 내용이랑 같이 하느라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 일단은 피보나치 툴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 이렇게 짧게 남아 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면 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은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컨텐츠를 통해서 어, 말씀을 답변을 드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어, 이벤트 분석 주요 3월 11일 주요 이벤트 어, 주요 일정 앞둔 종목 차트 분석 그리고 피보나치 툴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감사합니다.